가자미를 파짝 말린 거예요, 이거. 그래서 이거를 이제, 이거 가자미 얘기 좀 지저분한 걸 말, 그물 모든 행주로 깨끗한 행주로 이렇게 좀 깨끗이 닦아줘야 돼. 뭐 하는지 모르지, 걸로. 응. 어. 튀길 가, 거야? 가자미 조림할 거야. 튀긴 다음에 하나? 응. 음, 깨끗이 닦았으면 먹기 좋게 잘라줘야 돼. 뼈 이런 거는 잘라서 버리고, 살 없는 거는 너무 큰 거는 이렇게 반 자르고. 이거는 이제 물이, 기름이 끓으면 이거를 넣어서 좀 튀기고, 됐지 어, 튀게 됐지 금방 튀게돼도 말라서 살살해 너무 앞으로가 쏘아지겠까 어. <웃음> 얼른 건져야돼 이렇게 다 튀게졌어요 식으면 좀 두르고 고추장 하나 물엿 두개 정도 그럼 물좀 넣어줘야 돼. 파 홍고추 반개 산란고추 한개 마늘 이거 넣는거 아니라 쪼려, 이렇게 해야지 자, 둘러 납 해가서 마지막에 깨 가자미 절임이 끝났습니다 도치락반찬딱 좋아